하니는 계속 하은한테 많이 약간 아 어, 귀여워 사랑 그런 거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니는 계속 짜증 내니까 그거 안 좋아? 좋아요 정도껏 해야죠 이거를 <웃음> 남동생 생각나서 제가 남동생한테 못 해주는 만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웃음> <웃음> 제가 항상 귀여워하면 항상 짜증만 내니까 나, 난 몰랐지. <웃음> 하나 둘셋 그럼 이제 하니에게 주무한 적 네. 아, 하은이. 하은이 하은이 궁금싸다 샤나님한테 더 할까요? 네! 왜 그렇게 새로운 폰을 갖고 싶어하세요? 아 <웃음> <웃음> 나 지금 주는 뭔지 말씀해주세요 아이폰 11이요 뭘로 <웃음> 바꾸고싶으신데요저13 가가지고 <웃음> 싶어요 진짜 왜냐면 음. 언니도, 폰을 사, 음. 언니도 폰을 바꿨고요 언니도 폰을 바꿨고요 언니는 안 바꿨지만 저보다 어쨌든 높고요 <웃음> 유현이도 제일 좋은 걸로 바꿨고요 <웃음> 전 폰이 고장나 있습니다 <웃음> 아무래도 <웃음> 패션님 어 네, 저보다 기종이 낮지만 그래도 고장 나서 근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다 바꿨는데 이제 조만 이제 데뷔해서 엄마가 사준다고 했는데 아 약속을 해줬었는데 약속을 해줬었는데 엄마가 아 이제 14곧 나오니까 14 사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뭔가. 그냥 갖고 싶었어요 어? 14 나오면 그거 사면 어, 되잖아 14... 그게 더 좋잖아 응, 널... 엄마 생각 나이스야 응안 <웃음> 응. 어, 응, 응, 응. 사줄까봐 그러죠 아진지핑계인 아, 아, 아, 아, 수도 응, 있으니까 아니 응, 응, 응. 아니.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결 해결. 아, 해결 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자기만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허 아, 아. 아이로 허이에게네 저는 진짜 진짜로 어색한 공간을 너무 싫어요, 음. 진짜. 그래서 샤나 언니랑 진짜 어색했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진짜 계속 쓸데없는 질문 막 하고 음. 했던 아. 질문 계속 또 물어보고 적어요. 그렇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웃음> 이제 많이 <웃음> 하기. <웃음> 저는 그때 전혀 안 어색했는데, 그래서 저는 맛있게 밥을 먹다. 뭔가 질문 자꾸 하니까. 아, 그때는 응. 응. <웃음> 네, 어쨌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라. 해결 완료? 해결 완료. 이 이거 내 질문이었어요. 나 사랑해. <웃음> 어. <웃음> 근데 서원이는 계속 하은한테 많이 약간 아 어, 귀여워 사랑해 그런 거 많이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은이는 계속 자중 나니까 그거 안 좋아? 아 어, 저도 이제 궁금해요. <웃음> 너무 귀엽잖아요 <웃음> 네, 네, 그래도 사실. 좋은 이 어, 아니에요? 사실 괜찮 좋아요 짜증요 아, 기다려봐 <웃음> <웃음> 좋아요 정독껏해야죠이거를 진짜 무슨 1분에 한 번씩 하니까 지금 진짜 뭔가 이제 귀엽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제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우 어, 귀여워 1분에 1분씩 그러니까 그렇죠 <웃음> 그 귀엽지를 봐봐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진짜 슬퍼질 거야 어, 그래 왜안 해주는 거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한번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10번, 20번은 <웃음> <뭐야, 다 웃음> 근데 조금 심하긴 해요. 맞아요, 맞아. 네, <웃음> 진짜 네, 너도 심하게, 심하게 귀엽긴 네, 해요. 심각하게 귀여워. 심각하게 귀여워가지고. 아닙니다. <웃음> 저는 조금 요즘 화가 나는 게요. <웃음> 아 한이한테 화가 나는 건 아니고 자꾸 저희 지인분들이 한이 근황을 자꾸 물어봐요. 전에 아, 어제도 제가 친한 분이랑 전화를 하는데야 한이 예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이 지금 뭐해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요즘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기분은 아, 어떠신지 야말로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 한이 사인을 해달 하려고. 어머 어머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 <웃음> 어머 어머 이거 사이브 타 보내드리세요 오, <웃음> 하나 둘셋 소원 언니에게 소원 <웃음> 와 기대된다 <웃음> 음, 음 소원이한테 <웃음> 나 어떤 언니 아, 아, 소원이한테 나 아, 네. 아, 네. 우리 아, 유해 아, 언니는 아, 어, 저한테 그런 그 뭐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는 언니. 음 뭔가 제가 조금 뭔가 조금 제 생각이랑 어긋나면은 약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옆에서 괜찮다고 해주니까 뭔가 그게 너무 고마운 언니. 음음음어 내가 뭐 이거 할수 있어. 응. 할수 있어. 맞아. 거야?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갑자기. 부정적인 <웃음> 생각을 할 때도 <웃음> 아, 뭔가 너무. 너무 뭔가 그런 게 고마운 거예요. 오케이 okay, 나저 너무 발... 다르게 <웃음> 저너 아... 핑크색 왜 좋아해? <웃음> 이거 진짜 내 질문이에요. 아... 체인지 n g e 하면 안 돼? 아 끝까지 얘기요. 막 슈스케 장군. 오케이. 제가 핑크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 일단은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막 예쁘고 약간 공주 같은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드레스 입고. 왕핀 찌르고 막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웃음> 구두 입고 항상 그렇게 웨딩드레스 입고 학교 간 적도 있고 근데 그런 가장 러블리한 거를 약간 나타내는 게 약간 핑크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 너무 예쁘잖아요 뭔가 색깔도 맞아, 맞아. 그래서 핑크색을 좋아해요 아. 음. 아 너무 슬프다 어. 아, 미안해 미안해 핑크색 너무 감동 네 핑크색 감동이다 진짜 네 다음 질문 <웃음> 그거예요 그 유연이랑 같은 질문 네. 어떤 동생이냐고? 네 <웃음> 우리 마은이는 일단 음. 너무 귀엽거든요 그런 얘기는 아. 이제 그리고 또제 <웃음> 남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아아 <웃음> <웃음> <저> 왜 저래? <웃음> 고만해라 <웃음> 안돼 아까 한번 터지면 이게 지금 멈출 수가 없다고 아 지금 연도 <웃음> 진짜 그 예뻐 제가 <웃음> 제 남동생이랑 동.. <웃음> 제 남동생이랑 동.. 제 남동생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남동생을 진짜 진짜 아꼈고 이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동생이랑 그몇년 동안 떨어져서 연습생을하고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남동생이랑 동갑이고 그리고 또 하는 행동이 너무 똑같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생각나서 더 제가 남자도 못해주는 만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 제가 항상 귀여워하면 항상 짜증만 내니까 나, 난 몰랐지 언니가 아, 저를 남자 취급을 하는 줄 알았어 요 <웃음> 그래서 뭔가 더어 제가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이유가 네, 응. 되게 여리해 맞아 네. <웃음> 하나 둘셋 이겨서 이 멋진 배씨에게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상한 거 물어봐야겠다 하은 소원 먼저 문해볼까요 네! <웃음> 저희,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웃음> 어하니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딘가 모르게 약간 제 눈치를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좀 둘이 살짝 어색해지려고 하면 막 언니! 언니! 이러면서 약간 여러 가지 질문 막 하고 약간 안 어색해지려고 하는 동생. 맞아요, 어. 맞아요. 네, 어. 그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운 동생이에요 저한테. 왜 만나지? <웃음> <웃음> <웃음> 뭔가 뭔가 더 뭔가 제일 힘든 거 알고 싶어. 아. 하, 제일 힘든 거라. 저희 멤버들이 약간 잘안 지내고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이제 잘 지내고 뭔가 잘 지내는데 제가 요즘 텐션? 텐션도 텐션 낮고 좀 예, 예민해져서 그래서 멤버들한테 가끔 뭔가 화를 낸다든지 약간 짜증을 낸다든지 그렇게 될까봐 약간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약간 뭔가 티가 나는 느낌? 계속? 멤버들이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막제 괜찮아? 그래서 음. 그런 거 약간 멤버들한테 화난 게아니라 멤버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음. 힘든 거 같아요 음. <웃음> 처음 생각났어 그러면은 뭔가 그티 나지 않게 보다는 나 요즘 좀 예민해 약간 이렇게 알려주면 음, 맞, 아 그랬구나 음, 그래서 음, 안녕 배시 안녕 이렇게 했을 때 예? 이러면 <웃음> 아, 맞다 맞다 이렇게, 아, 끝낼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응. 수 있어. 응, 좋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어 어땠어요? 이렇게 스케치북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 시간 가지니까 너무, 네.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네, 앞으로 선물 받았어. <웃음> 이 선생님 모두 마무리하며 네 마무리 인사를 아주 쌍하게 아. 쌍콤하게 어. 네, 오늘 정말 즐거웠고 서로를 알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희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환상. 앞으로의 라플루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히디아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아, 니.